모두들 반갑다. 벌써 퀴즈 미션 시간이 돌아온 건가요? 네, 제키 선생님 퀴즈 내 준비 되셨나요? 잠깐, 저번 주 퀴즈의 정답부터 맞춰봐야죠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싱어송라이터.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야말로 샤이니 스타스크리 원하는 인재상.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현우. 코누가 없었다면 멜로디는 표절 시비를 뒤집어 쓰고 탈락했을 거야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리나 리나도 인기 최고 아이돌 중한 명이었지 그럼 이번 주 퀴즈 납시오첫 번째 퀴즈 퍼플 퀸의 매력은? 두 번째 퀴즈 마카롱의 매력은? 마지막 퀴즈! 누가 멜로디 화보 사진을 치웠을까? 이번 주는 샤이니 스타스쿨의 학생들의 매력을 알수 있는 허였다. 멜로디, 돌스, 마카롱, 퍼플 퀸? 누가 제일 매력있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전못 정하겠어요 셜리 선생님. 정해주세요.